뒤로 질 가지고. 예, 뒤에 칼질해 가지고 앞으로 끊으면딱 끊어져요. 아, 여기도 본드 실. 아, 지금 이거지 얘는 벗겨서 붙여야 네, 되는데 네, 지금 안안니까런데안들리지콘안들 어. 네은데 저기는 마무리는 음. 뭐 다른 게덮는게 뭐 있다고 그랬죠? 덥는거고덮는거 어. 그러니까 고덮는 거에 받고 못 받고 덮는 거예요. 예. 못 박고 덮는 거예요. 아, 아. 아 본드지, 아, 아. 아, 본드지. 아, 본드가 여기 돼있잖아요 아, 기존에 때 여기 있 붙이고 야이 가면, 뭐. 가면 이게 떨어진다는 거지. 네. 붙이고 그러면, 그러면 아. 여기 못 받고 못 받고 붙여버리고 본드로 먼저 붙이고. 이 끈자기가 붙어버리니까 붙으면 잡히는 대는 여기 두방 봐야 되는 거? 그게, 그렇지, 요요요두방 어, 봐야지, 방방 어, 이렇게 이고 어, 여기. 맞고. 그렇지, 이게 자동으로 번도 네, 되 있으니까 어디 신고 잘못했는 아니 뭐. 저거 해놓으면 적겠지. 이게 여기 연결 부가그그 네. 연결 부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한 방, 연리한 방, 연리한 아니 그리고 그.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보고 이걸 붙이고 네. 여기는 한번 안, 아, 박, 안 박아야지. 여아 구멍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웃음> 뒤에 뻗는다. <웃음> 뻗으을 다리라고 돕는 거예요. 응. 응. 응. 응. 응. 응. 네. 그로 네, 우리 응. 다니까. <웃음> 한네방네 방씩 박아주면 되겠구만. 왜냐면 네. 여기 <웃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박아주면. 아, 네 방은 뭐 필요 없대. 두 방만. 여기방은네방 박아줘야 돼. 아, 필요 없니까 그럼 박아, 따다다닥 박아 버려. 아니지. 얘를 박아주고 얘를 박아주고 이렇게 짜면. 두방 일이잖아요 선생님 음, 한쪽에서 음, 보면 예. 여기가 두방이지 그래 거기가 두방 그러니까 아니, 위에는 있지? 안 박죠 밑에, 여기 겹치는 데만 같이 박으면 위가 같이 박히는 거잖아요 여긴 한 장만 박히는데 뭘또 박어요 예, 네. 계속 그렇게 하면 문만 많아지잖아 구멍만 많아지잖아 예, 네. 두방으로 겹쳐 여기도 위에또잡아주잖아데